자, 목사님 오늘도 어떤 귀한 말씀 선물을 준비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를 읊조려볼까요 네. 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같이 읊조려보고 싶어요. 아멘 네. 아이 네. 아,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작곡이 된 걸로 네, 알고 있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즐겨 애송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네. 오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부분을 네. 소리내서 엎조리는군요 예, 네.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를 안타깝게 주님이 다 되셨거든요 네 <웃음> 그리고 해답도 주님밖에 모르세요. 어허. 원래 해답은 출제자밖에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 그리고 해답이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찢어지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고난도 있고, 내 네,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는데,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거든요. 음. 또그 문제의 해답은 주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문제를 왜 내시냐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음. 그게 이제 주님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걸 주고 싶은 것처럼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의 그 문제를 내신 분의 취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그 이제 주님께 돌아가면 이제 문제는 다 풀려져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잘 우리가 모르거든요. 네. 뭐 이게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교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한테 그 언약하신 건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 나를 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받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내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나의 사랑이다. 아하.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아, 여우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이 모든 순서라는 거군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여우와께 돌아갈 수 있는 눈도 도 발도 없어요.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눈 만들어 주시고 음. 여호와께 돌아갈 길을 보는 걸어갈 수 있는 발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아.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뭐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나한테 내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이 발을 굳게 만들고 있고 음. 또 너의 눈을 뜨게 해주는 나의 그 사랑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 이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아하. 아, 지금 이 모든 건 나를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눈이 조금씩 열리고 어, 발에 이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발의 힘이 자꾸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성취자들이 자기 형편이나 상황 또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우셔서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네. 네. 음. 보통 이 말씀 들을 때요, 목사님. 예, 예, 우리의 결단, 결심, 예. 의지 이런 걸 촉구하는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은 되는데, 네.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왜냐하면. 아하. 뭐, 돌아간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웃음> 교회로 가야 되는지, 성경을 많이 그렇죠. 읽어야 되는지. 그렇죠. 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음. 그, 그런 데라 뭐,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아가시면서 결국은 눈을 열어주시죠. 아, 네. 지금 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손길이 있구나. 음, 음, 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주님께 돌아가는 거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네. 내마음 그래서, 진짜 돌아가는 건 이제 항상 편안한 것. 하나님이 음. 우리에게 평강이, 평강이 항상 유지되는 것. 네. 더 이상, 어 문제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음. 좌우되지 않고 어, 사람과 환경과 문제가 모든 게 기회가 되는 상태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져 있는 상태인데 아, 네. 네, 거기까지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네. 네. 하나님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신뢰하는 것밖에 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나님 혼자 다아신다면 뭐 자녀들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를 믿어야지. 그렇죠. 부모가 그렇죠. 다 아, 네. 책임지잖아요. 하나님. 아, 네. 아 자녀가 막 어릴 때부터 안 믿고 혼자 막 집안 경제 걱정하고 뭐 공부하면서도 <웃음> 막돈 걱정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프듯이 하는데 네. 우리가 공부나 열심히 해. 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음. 그게 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지금 돕고 계신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아, 자 오늘 호세아서 6장 일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읍지로볼 텐데. 아, 마음이 지금 곤란하고 또 불안하고 아주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말씀 소리내서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로 이 시간 체험하게 될 줄로.